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이 땅은 도로가 3면이 접해져 있습니다. 현재 보는 도로는 왼쪽 도로입니다. 뒤쪽에 산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앞쪽에는 도로와 하천이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 쪽에 붙은 땅은 하천부디라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경주시청과 계약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할 경우 하천부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구입하셔서 뒤쪽에는 전원주택을 지으시고 앞쪽에는 밭농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포항 대구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보다 지대가 조금 낮아서 소음은 있으나 큰 소음은 없습니다. 앞쪽에 접한 도로입니다. 주변에 전원주택은 몇채 있습니다. 앞에 보는 나무는 아로니아 나무입니다. 아로니아 나무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은 포장은 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입니다.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우물입니다. 밭 전체의 모습입니다 앞쪽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밭 끝에서 촬영했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와 앞쪽 도로, 반대편 도로가 잘 보입니다 앞쪽에 전원주택도 이쁘게 보입니다. 산이 울창하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전원주택 부지가 가능한 밥 매매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1 6 8 3제곱미터 509평입니다. 하천부지는 별도로 9 4 5제곱미터 285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역사문화환경보전 지역입니다. 금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도로와 국어는 잘 접혀져 있습니다. 3 3곱미터당 가격은 55만원이며 총금액은 2억 8천만원입니다.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 1 0 2 4 8 7 0 0 1 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